저는 솔직히 그래요. 많은 분들이 화류계 여자 구분법, 화류계 남자 구분법 어떻게 구분하세요? 화류계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류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화류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늘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화류계가 구분된다. 이 말은 요 화류계를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카사노바를 구분한다.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돼요. 화력의 남자들은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서 그거 가지고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화력의 사람입니다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정상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전의 상황을 봤을 때이 사람은 화력의 남자가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화력의 남자잖아요 그 화력의 남자를 구분한다는 바, 구분하는 방법 이거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아마 화류계 남자인지가 궁금해진다면 아마 제 생각인데 그 남성분이 되게 매력적일거예요 되게 여사, 여자 마음도 잘 알고 놀기도 잘 놀고 그런 마음이 들다보니까 혹시 내 남자가 화류계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또 이제 그밤 시간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스킬들이나 행동들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화력의 남자다, 아니다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그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건지, 진심이 아니라 좀 데리고 놀려고 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화력의 남자 구분하는 거 찾지 마세요. 화력의 남자가요,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여성분들이, 아, 저 남자 화력의 남자네, 라고 눈치 못챕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어, 화류계 여자, 화류계 남자 구분법 이렇게 해서 뭐 많이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 뭐 생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화류계는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화류계 계신 분들은요. 어, 일반인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거부터 일단 착각이고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 혹시 화류계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일단 그분은 화류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성분이 만약에 어, 내 남자가 화룡의 남자는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이분은 지금 이미 되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 선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일반인이라면 화룡의 남자는 접근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저 남자가 저한테 접근하는 걸까요? 이거라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 남자들은 화룡의 사람이 아니어도 많거든요 세상에. 혹은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 돈 때문에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화류계에 있던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 구분하는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뭘로 알수 있냐고요. 화류계도요. 자기들만의 룰이 있고 자기들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인들하고 접해서 일반인들이 그걸 알아내고 바, 찾아낼 방법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만약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흔히 떠도는 화류계라고 한다면 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뭐 흔히 말하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화류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말 웃긴 게뭐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만났을 때 음, 그런 걸 밝힐까요? 어, 밝혔다면 사랑하는 건 아닐 거고요 어, 그런 모습들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더 철저히 안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내 남자가 약간 화류계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분은 화류계 사람이 아닙니다. 화류계 사람은요 더티를 안내려고 하고요. 화류계가 아닌 사람들, 그런 화류계 남자, 잘나가는 남자들, 아니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했던 남자들, 그런데 실상은 별볼 일 없는 남자들은요 화류계인 척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 남자가 화류계 같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류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